편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쪽을 클릭하시고 편집용지를 누르겠습니다. 편집용지창에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변경하겠습니다. 여백은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15, 오른쪽 15, 머린말 15, 꼬린말 15를 해주시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상단에 입력해서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마우스 모양이 흰색화 살표일때 더블클릭을 해주시고 크기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채우기를 그림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를 클릭하시고 그림을 선택해주시고 그림 선택을 클릭해서 최고 작품집이 들어있는 위치로 이동해주셔야 됩니다. 최고작품집을 선택해주시고 더블클릭, 예제파일을 더블클릭, 이강을 더블클릭, 편지지 배경을 더블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고 넣기 하셔도 되고 더블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크기에 맞추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을 해주시고 도형의 크기를 모양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을 넘어가면 인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모양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블클릭을 해서 기본 탭에서 글자처럼 지급을 체크해 두겠습니다 설정 클릭해서 좌우 크기를 조금 더 맞춰주시고 위아래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제 흰색 사각형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마우스 모양이 흰색 화살표일 때 더블 클릭해 주시고 개체 속성 창에서 선 탭을 눌러 주시고 종류를 선 없음 해 주겠습니다. 채우기 탭을 클릭해주시고, 면색을 하향으로 해주시고, 투명도는 30%로 해주겠습니다. 설정. 이제 점선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을 선택해주시고, 키보드의 shift를 먼저 눌러주시고, 옆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선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모양을 보시면 흰색 화살표에 사각형 점선이 있으면 이 뒤에 있는 흰색 사각형이 선택이 된 겁니다. 조금 더 내려주시면 흰색 화살표에 까만색 화살표가 나오면 선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더블클릭 개체 속성 창에서 선택을 클릭해 주시고 종류를 선택해서 점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선 색을 클릭해서 선 색을 검정 30% 밝게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설정 이제 이 선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만들어야 되죠. 컨트롤 C 복사를 해주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다섯 번 해주겠습니다. 이제 선들의 간격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선들을 선택해줘야 됩니다. 키보드에 Shift를 눌러서 선에 가져다 대면 마우스 모양이 흰색 화살표에 까만색 십자가 화살표가 된다고 했죠. 근데 그 방법으로는 선을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상단에 도형 탭에 개체 선택을 클릭해주시고 선이 포함되도록 범위를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반투명 사각형과 바깥쪽 사각형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Shift키를 누르시고 클릭, 키보드의 Shift가 눌려진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이제 선만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맞춤에서 왼쪽 맞춤을 해주시고 이제 위아래의 간격을 맞춰줘야 되고 좌우 크기도 맞춰줘야 되죠. 이 상태에서는 키보드의 Shift를 누르시고 흰색 화살표에 까만색 화살표가 나올 때 클릭 이제 위아래로 위치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키보드의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적당히 위치를 옮겨주겠습니다.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면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정확하게 아래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길이를 좀 길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키보드의 Shift키를 누른 채로 까만색 위아래 화살표가 나올 때 옆으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Shift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주셔야 직선이 됩니다. 마우스를 먼저 놓으시고, 시프트를 나중에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선을 하나만 선택해서 위아래 간격을 맞춰주겠습니다. 빈 공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주시고, 아래쪽 선을 하나만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이 잘 되지 않으면 빈 공간에서 드래그해서 선이 하나만 선택되도록 해주시고 키보드에 Shift를 눌러서 바깥 사각형과 안쪽 사각형을 선택 해제해주겠습니다. 키보드의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위치를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마우스로 작업해도 되지만 키보드로 하는게 더 편하고 정확합니다. 이제 맨 아래 간격과 맨위 간격이 정확하게 위치가 잡혔기 때문에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시면 오른쪽과 똑같은 간격으로 만들어집니다. 빈 공간에서 드래그해서 선이 모두 포함되도록 해주시고 피보드에 Shift를 눌러서 바깥 사각형, 한쪽 사각형을 선택 해제해주시고 맞춤에서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를 해줍니다. 그러면 간격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동일해졌죠. 그리고 아래의 두 개에서는 길이가 조금 짧기 때문에 빈 공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 다시 선두개만 선택해 주겠습니다. 키보드에 Shift를 눌러서 사각형을 클릭해서 선택 해제해 주시고 Shift키를 먼저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까만색 위아래 화살표가 나오면 옆으로 드래그해 주겠습니다. 시프트를 누르고 드래그하셔야 직선입니다. 그냥 드래그하시면 선이 삐뚤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개구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입력 그림 개구리를 더블 클릭해주시고 개구리 때문에 그림이 이동해버렸죠. 개구리를 더블 클릭해주시고. 기본 탭에서 어울림때문에 사각형이 이동하게 된거죠. 글 앞으로를 선택해주시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개구리 그림을 원하는 위치에 놓아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주시면 되겠습니다.